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다음분은 모뭐 대학병원에 수술실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목구멍 확장공사 터널을 뚫으셨죠. 그 분은 어. 의사신데도. 아, 의사는 아니고. 아, 의사는. 수술방이 워낙 힘드니까 음. 남자 간호사들도 있나봐요. 아, 아 어, 어, 어. 그래서 수술을 매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일 열매건을 연대요. 하... 아, 뭐 암수술, 뭐, 뭐, 수술, 뭐. 주로 이제 암수술 많은데. 참. 아, 음. 자기는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수술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수술실만 있었으니까. 아. 음. 그래서. 수술로 하면 모든 병원을 치료할 줄 알았대요 음. 그래서 자기 수면보호흡증이 있다는 걸 알고 음. 알아보니까 수술도 전문으로 하는 이쪽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 있으니까 음. 거기를 가겠다고해서 음. 찾아서 갔던지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발휘해서 음. 갔는데 음. 그래서 천 몇백만 원의 수술도 했지 않겠어요? 음. 보통 여기 열면 천 몇백만 원 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효과가 없대요. <웃음> 그분도 이거 통증 때문에 살 빠져서 조금 효과 있다가 지난번 그분처럼, 그다음 어? 6개월 지나서 도루묵되고 1년 되니까 완, 완전히 음. 처음부터 완전히 효과가 처음부터 네. 어떻게 전혀 번지수가 어. 다른 거죠. 어머 어머 어떻게 어. 속상해. 근데 수술료를환 환불해 줄까요? 무슨 환불이야 환불. 수술하고 효과 없으면 환불. 뭐 이런 거는 없죠. 다시 한번 해줄까요? <웃음> 그렇죠. 하... 수술 재수술도 가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두번세번 번 하신 분이 어. 있잖아요. 효과 없다. 그래서 원아과에서 했는데 어, 수술 날날 어, 어떻게... 얼마나 쫄릴 거야. 음. <웃음> 어? 그 고통을 또한번 겪어야 되는. 아... 근데 수술하고 한동안은 잘 모르는데요. 워낙 진통제를 많이 써서 어. 어, 어, 어. 아예 닌근에다 꽂고 진통제가 뭐. 근데 사실 진통제가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 약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진짜 안 좋죠. 안 좋죠. 어. 간을 통하지 않고. 내 몸에 약물이 응. 집축적으로 들어가면 응. 굉장히 우리 몸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뚫릴 거잖아요 응.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몸은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약 같은 것도 먹는 거하고 주사 받는 거 보면 응. 주사 받는 게 훨씬 응. 더 강력하잖아요 뭐 응. 응. 세다고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다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웃음> 저희가 유명한가 봐요 뭐. 유튜브에 나오지, 네이버에 나오지 뭐. 바로는 안 나온대요. 음. 네, 뭐 같은 데서, 코 음. 오리치면 다 수술하는 병원들, 광고가 먼저 뜨니까. 광고, 치과 이런 게 뜨는데, 좀더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면, 음. 아, 그 이제 젊은 친구라, 뭐, 뭐 여러 가지 몇 군데 놓고 분석해 보니까, 아느 어, 곳이가 제일 전문적이고, 음. 뭐 평도 좋고, 여러 가지 분석 결과 음. 우리가 제일 잘한다. 데 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에 그거를 이제 뭐포골이 <웃음>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위에다 뜨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상단에 이렇게 뜨는 것들이 다 광고에서 뜨는 것들이라는 걸알더라고요 그 그런 걸 그냥 씩 넘어가 버리고 진짜 우리 꿀잠TV 같이 네.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가득한 것들은 아 요거 요 요거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눌러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청풍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